자, 그럼 지금부터 코딩을 시작해 봅시다. 자 제가 예제를 준비했는데요.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거나 또는 뭐 QR코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어, i n d e x h t m l 과 exercise.html이 있습니다. index.html은 완성된 파일이고요. exercise.html은 어, 제가 여러분 실습을 좀 쉽게 할수 있도록 주석처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. 저거를 카피하셔가지고 실습을 따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저는 exercise.html 파일을 열었습니다. 여기, 여기 있는 이 예제를 보면은 우리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보죠. 자, 이렇게 생긴 주소로 들어가 볼게요. 자, 저 내용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저런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. 그리고 그 파일은 이런 형식이에요. 보시는 것처럼 꽃잎 그 길이는 어, 5.1cm, 꽃잎 폭은 3.5cm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끝에 품종은 세토사이다 라고 하는 그 각각의 관측치들이 이렇게 쭈루룩 행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. 자, 이런 데이터를 콤마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콤마 separated variables 라고 해서 csv라고 합니다. 자, 이 csv 파일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자바스크립트가 이해할 수 있는 배열 같은 걸로 만들고 얼마나 귀찮아요. 자,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환상적인 도구가 단포.js예요. 이 단포.js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 설치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있거든요. 저는 저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미리 코드를 작성해 놨습니다. 자, 주석을 해제했어요. 자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단포 JS와 텐서플로 JS가 좀잘안 맞는 면이 있어요.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어, 최신 버전이 작동하지 않는다. 그럼 저랑 똑같은 이 버전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0.12 그리고 텐서플로는 2.4 버전을 지금 쓰고 있어요. 안 되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단포 JS를 로드를 했고요. 그럼 이제 우리가 저 CSV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바스크립트화를 시켜보자고요. 자,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면 됩니다. 첫 번째 줄을 주석을 해제했고요. 그리고 쭉 내려가서 제일 끝에 있는 53번째 줄의 주석도 이렇게 해제했습니다. 자, dfd는 이건 단포.js의 모듈의 이름이에요. 그 모듈이 갖고 있는 리드 c s v 를 통해서 아까 보셨던 그 url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죠? 그럼 다운로드가 끝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t 포 j s 가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t 포 j s 의 데이터 타입으로 개를 변경한 다음에 then으로 전달된 이 함수들 있잖아요 이 함수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호출할 때 인자로 데이터 프레임을 전달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. 자, 그럼 저 데이터에 뭐가 들어 있는가를 좀 보자고요. 자, 콘솔로그 데이터 그리고 제가 콘솔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자, 리로드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즉, 저 CSV를 N4JS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한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은 프린트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표로 출력할 수 있는 환상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짜잔, 어때요?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표로 잘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, 여기 꽃잎 길이부터 품종까지 표가 좀 깨지긴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왔단 말이죠 자, 제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우리는 독립변수, 종속변수로 구분하고, 종속변수는 원핫인코딩을 해야 됩니다. 자, 이거를 한번 쭉 해봅시다. 자, 일단은 전체 데이터에서 꽃잎 길이부터 꽃받침 폭까지의 컬럼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, 에러시라는 걸 이용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컬럼들이 들어갈 것인가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분리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주석을, 저리를, 주석을 해제했고요. 그 다음에 독립변수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. 이로 쭉 올라보면 어때요? 꽃잎 길이부터 꽃받침 폭까지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새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종속 변수가 원래는 품종이라는 컬럼이었는데 그것을 원핫 인코딩을 해야 돼요. 이런 원핫 인코딩하는 거 쉽겠어요? 쉽지 않아요. 중복도 제거해야 되고 컬럼도 분리해야 되고 쉽지 않단 말이죠. 근데 n e j s 에 환상적인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원핫 인코딩을 해줘요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n e j s 의 원핫 인코더라고 하는 것을 new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면 인코더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의 핏으로 출래요 그리고 데이터 중에서,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중에서 전체 데이터에서 품종을 입력 값으로 주게 되면 저 품종 컬럼에 들어가 있는 정보 볼까요? 데이터 품종 이렇게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품종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원화 인코딩 해준다 볼까요? 종속 변수 프린트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. 위로 올라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세토사, 버시 컬러, 버지니카 이런 식으로 원핫 딩코딩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대박이죠? 자 정리합시다. 자 우리는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것을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온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분리했고 종속변수는 원핫 인코딩까지 했습니다. 그럼 이제 모든 데이터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회기를 통해서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.